헤어라인의 그 솜털 잔털이 있어서 아주 예쁜데요 머리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똥머리형 헤어스타일은 좁은 이마에 적당하겠습니다 그 넓은 이마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으로 이마를 좁히고자 한다면 그 예쁘고 귀여운 헤어라인 잔머리 솜털이 다 없어지게 돼요